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유비케어 또 이지케어텍 같은 원격 진료주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상승의 배경은 현 정부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또 원격 진료 관련해서 이 5년간 앞으로 5년간 399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이런 소식이 있었고 또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어, 똑딱이라는 그 서비스 관련된 어, 지분을 취득을 하면서 원격 의료주고 또 국내 병의원 전자 의무 기록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 1위, 어, 세계 뭐, 세계 최초, 어, 뭐, 유일, 뭐, 요런 어, 글자가 들어가는 기업들은 뭐잘 봐야죠. 살펴봐야죠. 그리고 오늘 그 살펴보실 어, 원격 진료주. 오늘 이지케어텍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비케어, 케어랩스 10% 이상의 큰 폭을 상승한 어, 상승을 했고, 이들 기업들 보시면 이제 어, 적자인 상태인 기업이고 유비케어만 이제 실적이 찍히는 기업이죠. 어, 얘들 원격 진료주 평균 PBR은 2.74배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은 어, 이지케어텍이 1,700억, 유비가 3,200억, 케어랩스가 1,500억대 수준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보면 이제 휴비츠가 여덟 배또 비트 나노엔텍 어뭐 소프트 뭐 테레 테라 중에 뭐 요런 기업은 이제 실적이 찍히지만 어 원체 이제 실적들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이죠. 하지만 시가총액을 보시면 이제 1,000억 원에서 이제 500억 대뭐 1,000억 대이런 기업들이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 그래서 그럼 다음 어 차트를 한번 어 살펴보겠습니다. 이지케어텍 오늘 뭐 가장 좋았죠 상승름은얘 어, 같은 경우는 이지온더 코를 운영중입니다 그리고 어, 상급 종합병 시장 1위 기업입니다 얘가 어, 그래서 오늘 뭐상승름은 아주 좋았죠 어, 유비케어 어, 얘도 200일선을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어, 케어랩스 얘는 그 굿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어, 케어랩 어, 라이프 시멘틱스 어, 얘도 2 0 0일선을 살짝 뚫었습니다 얘는 닥터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비트 컴퓨터 의료정보 시스템 개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 0 0일선을 완전히 이제 돌파한 모습입니다 소프트센 어, 얘는 이제 빅데이터 AI 솔루션인 빅센 매드 어, 요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나노엔텍 슈비츠 테라젠 이텍